must be counterbalanced with ending, ending 예, 공복라것 네. b e t 식사 식사 사이에 그러한 이침이 각각의 식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공복의 기간을 갖게 해주는 것은 기간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균형이 잡아져야 된다. 네. 식습관 네. 식습관 아, 식 being able to eat pre, pre, periodically 기간적으로 기간적으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연료를 채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식사 중 식사 사이에 그러한 그 연료를 수, 사용하는 것은 네. 대단한 이점이다 네.